자 여러분 네, 피아노 전공이시셨네요 아, 여기서는 제가 또 잠시 빠져야 될거 같아요 네, 댓글에 이제 리액션 비디오도 찍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그래서 리액션 비디오는 찍어볼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영상입니다 재생해 주시면 됩니다 오, 기네스 My name is d o m i n g o a n t o n i o Gomes Otherwise known as o t h e i s e k o as 짜키싱근하 평... To break the previous world record of Most p i a n o key h i t in a minute 음, 일본에 뭐 많이 치는데 음~~ 연타네 음. 일본 성함이 어떻게 되죠? 너... 뭐... 네. 야야야! <웃음> <웃음>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? 불 나는 거 아니야 여기? 보내아 그거. 누구냐? 피아니스트가 나. 무슨 거야?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와765이이 와, 진짜 길것 같아 어, 까 그러니까. 어. 이거 하라고요? <웃음> 잘해? 아니 <웃음> 나는 <나도. 웃음> <웃음> 와이제아와 124번? 아음 <목소리도> 아니 근데 <목소리도> 대단한 게 <목소리도> 계속 이게 정확하게 쳐져 있 이게 어, 아 이게 진짜 일정한데 <목소리도> 아, 근데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지 아 그죠 궁금하긴 하네 준비 시 다시 다아 우리가 지금 <약간 목소리도> 하락국수로 <하는, 목소리도> 도전하라는 건가요? 야뭐 아, 진짜 혹시 깰 수도 있는 거지만 <목소리도> 시작! 떠졌나요? 다이어트 다이어트. 와 진짜 이거, 아 이거 진짜로 손 떨려 지금. 와 <웃음> 어, 진짜 예쁘 아, 진짜. <웃음> 어떡해. 아 이거 진짜 이거 이게 아 이게 진짜 힘들다. 아니 이게 봤을 영상으로 막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들까 싶었는데 막 세븐이가 지금 여기가 다 아파요. 완전 긴장돼요. 아안했어요 빨리 이거 같이 긴장된다 하요 준비 시작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잠깐만, 이거는. 저는 운동 부족인 걸로. 어 아니, 속도는 속도인데, 진짜 이거를 1, 1분 동안 진짜 계속 빠르게 누르는 게. 내가 볼때 그거는 피아니스트, 피아니스트 맞나? 운동선수인가요? <웃음> 어, <웃음> 재밌어. 어. 하려 어... 안 돼. 아, 중간에 좀 아팠는데 계속 이렇게 이, 이, 이 계속 빨리 쳐야겠다 생각하고 계속. 어 역시 역시 테크닉의 왕. 혜민 <놀람> 씨하면 또 연타죠. 저요? <웃음> 아... 준비. 이 작. 면서 이렇게 힘든적있어요 영어 프로네즈 <웃음> 이랬다 기네스 세면 어쩌려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만약에 우리 기네스 깨면 거기다 와서 이렇보내보한번 넘지 않았을까? 기네스를 아, 좀깬것 같기도 나. 하고 약간 오늘 좀 뭐, 다 나, 좋네요 <웃음> 음, 혹시 깰 수도 있는 거니 <웃음> 근데 이거 저희 하고 혹시 결과 알려주나요네 저희가 편집할 때 직접 세요 <웃음>